태 시간 <웃음> 엄마 왔다~~ 우리 태식이도 꺼내줘요 잠깐만 여기 바닥 좀 쓸고 이것 봐 태식아 엄마 회사 갔다 오면 바닥이 난장판이에요 매일매일 청소를 해도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요 이건 태식이 털이에요 제가 요즘 인스타 광고에 낚여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이런 게한개 사면 너무 비싸고 막세개 사면 50%씩 할인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개나 샀어 오퇴 태식이 관심 있어? 이거 너 땜에 산 거야 이 새끼야 인스타에 낚여서 사기는 했지만 얘가 태식이 파우더를 없애줄 수 있으면 진짜 노벨상 받아야 돼, 그치 태식아? 어림도 없다! 아 <몬> 한번 해볼까? 네 파우더 때문에 엄마 옷 맨날 허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옷에 뭐 묻었냐고 물어봐 세탁소에 맡길 때마다 세탁소 아줌마가 맨날 뭐 묻었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것 봐 <몬> 지... 만져봐 엄청 손적거려 도망가 제 <웃음> 까만 바지인데 새식 이리와봐 여기 한번 지나가볼까? 지나가는걸로 안되네 새식 이리와봐 잘... 엄마, 바... 음... 엄마 바지에 파우더 한번 묻혀볼까? 대박 살짝 묻혔는데 <웃음> 오 그래도 돼! 오~~~ 조금 되는데 태식이 봐! <웃음> 대박! 좀 사라지긴 했어! 태식한번더 해볼까? 니가 한번 지나간 자리 짜라란~! 와우 <웃음> 오 그래도 센데? 그럼 알곡을 한번 붙여볼까? 맨날 우리 집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알곡 껍데기 그 와중에 주워 먹는 태식이 자한번 비켜봐 붙여보게 어 이거야! 당연히 다 붙겠지? 오 좋아 근데 몇개붙으니까미미미개붙으니미 안되네 야 알곡바 같아 여기다가 알곡 이 붙여놓으니까 알곡바 같아.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돌돌이가 하나에 2만 8천 원인가 그래? 공주님! 우리 예쁜 공주님! <목소리> 아이 예뻐! 공주야 근데 너 만져줬더니 엄마 이불에 막 이렇게 해야 되겠어어뭐이 먼지들아